그럼 풍경이 더잘 보여서 이게 더 이게. 아, 귀아어 이제 그만 찍을까? 이제 형이 남자 찍을 때 밑에 찍으려 했잖아. 내가 네. 그걸 꼭 지켜야지. 아, 그래? 되게 잘 찍었다. 해 네. 가지 찍자. 필터를 좀 골라볼까? 그래 그래 맛이 진짜 어? 좋다 별론데? 약간 아, 레트로 같은데? 너무 아, 예쁜데? 너 아, 찍어줄래? <웃음> 아 네네 <웃음> 감사합니다 네. 잘좀 찍어주세요 네! 저희가 근데 이거 어디다 올리시면 안 돼요? 네! 찍었어? 오케이 셀카 찍는다 이래요 <웃음> 하나 둘셋 <웃음> 찍는다 이래요 <웃음> 하나, 하나, 둘, 하나, 둘, 셋 진짜 어고 어, <웃음> 오 야, 민규야 입이 거 같다 야 근데 뭐 얼마 안 했지? 얼만데? 대출을 한 200억 정도 꼈어 대출을 많이 했네 대출이잖아 매년 3 0 음. 0억 열심히 더. 갚아라 그렇지 약간 등장 <웃음> 자연스럽게 톡벌써요 <멋있어요. 웃음> 고마워요 <웃음> <난이>. 아 <웃음> 와우 그러니까 이 할... 연근이다 연근 쿱쌤 못 먹는 거 쿱쌤 꼭 줘야지 <웃음> <웃음> 이거는 무슨 음식일까요 아, 아. 이거를 핏에 부분을 가지고. 먹고서 <웃음> 이렇게 랩때도 모르지 않을까요? 아 요즘 제가 단구 좋아한다고 했는데 나 원래 마카롱 진짜 싫어했는데 좀 맛있더라고요, 요즘. 아우 좋 살려주세요. 아, 좋아요. 야 진짜 바람 너무 세다. 영이야 다리 이름이 뭐라고? 영도, 상상적이요? 영도다리. 영도다리 영도다리에 오신 걸나배 타고 부산까지 fruits. 온 거지 영도다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렇게 구글스럽게 파티잘먹고안 진짜 맛있어요 그냥 쥬 잠시만요 오케이 렛츠 워워워워! 우예 아! 멋있다! 오오! 오오! 오오! 오오! 요딱딱오 오오! 오오! 오오! 오오! 딱딱오 역시.